상단의 개발도구, 디자인 모드, 가입신청 버튼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고 폼의 이름이 신청양식이기 때문에 신 컨트롤 스페이스바 점 쇼를 해주겠습니다. sh 쇼를 해주겠습니다. 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량식 폼이 뜨는데 이 자리로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신청량식을 더블 클릭하시고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이니셜 라이즈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죠. 이니셜 라이즈에서 아래쪽에 cm 컨트롤 스페이스 바 cmb 종류를 더블 클릭하시고 set set 포커스를 해주시면 마우스가 cmb 종류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신청 양식 폼에서 신청 확인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우선 리스트 인덱스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양식에서 저희들이 성명란에 리스트 인덱스에 결과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성명은 txt 성명이죠. 신청 확인을 더블 클릭하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는성명에 값을 넣을 건데 cm 컨트롤 스페이스 바 c M b 종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점, li list index 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화면에서 값을 선택하면 위치 값이 txt 성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을 닫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신청을 클릭하고 첫번째에 있는 건강저축보험을 선택해주면 여기는 0번째 값입니다. 신청 확인을 누르면 성명의 위치값인 0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시면 0이 나오죠. 다시 여기에서 두번째 값을 누르면 0,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나옵니다. 선택하시고 신청 확인을 누르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는 0부터 1, 2, 3, 4 위치값을 반환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적혀있는 위치값을 보시면 건강저축보험을 선택하면 0이 나오는데 실제로 건강저축보험은 몇 번째 행에 있냐면 일곱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0이 7이라는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 7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7을 해주시면 건강조축보험의 위치인 7행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이 7행이라는 값을 어디다 담을 거냐면 변수 a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행값이 되는거죠. 이제 저희들이 항상 세트로 외우는게 있었죠 대괄호 표의 시작 위치인 a2셀을 셀 주소를 적어 주겠습니다 .row 적어 주시면 a2셀의 시작 위치인 이 행의 행 번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죠 더하기 대괄호 사이에 다시 a2셀을 해주시고 지금은 a2셀에 값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값만 들어있지만 저희가 자료 값을 입력하면 연속한 게두개 개, 다시 자료를 두개까지 입력하면 연속 자료 값이 세개가 되는 거죠 그 범위 값을 알기 위해서 .current region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점, 그리고 행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rows 해주시고, 점, 개수를 세기 위해서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쓰는 내용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입력되는 위치 값도 저장하기 위해서 b라는 변수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항상 마지막 위치 다음을 가리키게 되겠죠. 지금 a2셀의 행번호는 2니까 2행을 가리키는데 2행에 연결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를 세보면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더하기 2가 돼서 2 더하기 2는 4니까 여기 4행의 값을 갖게 되겠네요. 어, 이건 문제가 있네요. 4행을 가리키면 안 되고 3행을 가리켜야 되니까 a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a1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a1의 행 번호 숫자 1을 가져오고 a1부터 연결된 거는 1행2행이니까1 더하기 2가 돼서 3행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 주시고 워크시트 셀에 값을 입력할 때는 셀 수를 적어 주시면 되죠. 가로 열어 주시고 표 1의 마지막 위치는 수 b 가 가지고 있죠. b를 써 주시고 콤마 컬럼 인덱스는 열의 위치 값인데 a 열이 첫 번째 열이니까 숫자 1을 적어 주시고 가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A3셀에 넣을 값은 CM 컨트롤 스페이스바 C&B 종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설정에서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엔터 컨트롤 V 두번째 열에는 가입 지점이죠. 종류만 블럭 씌워서 지워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지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컨트롤 V 세번째 열에는 지워주시고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름을 넣어주시고 컨트롤 V 이제 네번째 열에는 월납부액을 넣어야 되는데 월납부액은 신청량식 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에 있는 월납부액 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a가 이 월납부액의 행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b 종류를 지우시고 cells 가로 열어 주시고 a 를 넣겠습니다, 콤마, 열, 컬럼 인덱스는 열의 위치 값이죠 1, 2, 3, 4, 5, 6, 7, 8, 9 i열은 아홉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9를 적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Ctrl C, 엔터치시고 Ctrl V, 엔터치시고 Ctrl V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위치값은 납부총액이니까 열 번째 열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은 이자총액이죠. 이자총액은 열한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1 1을 적겠습니다. 모두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아주시고 실행값을 보겠습니다. 클릭, 보험 종류는 목돈마련보험으로 해주시고 가입지점은 영남, 목돈 영남, 이름은 두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확인, 이제 값을 보시면 목돈마련보험, 영남, 이름은 두, 월납부액은 끝자리가 127, 끝자리가 569, 끝자리가 431로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신청 양식 폼을 더블 클릭하시고 작업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ms 컨트롤 스페이스 바메시지 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한칸 띄워 주시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는 나옵니다. 콤마 그림에서 메시지 박스의 단추가 확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BO 해주시면 OK Cancel이랑 OK Only가 있습니다. OK Only를 선택하시면 확인 버튼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콤마 쌍따옴표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화면에 뜨게 되고 엔터 UNL Control Spacebar 업로드 미라고 적으셔도 되고, 신청 양식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m이라고 적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가입신청 버튼을 눌러서 작업 종료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날짜와 시간이 뜨고, 확인 버튼만 있는 메시지창이 떴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홈이 종료되는 걸볼수 있습니다